와이 영이 쁘게 잘라볼까? 보여주기 <놀들이> 어. 움직이면 안 돼요? 내 네, 해야지. 네. 움직이면은 착발할 거야. 착발 알아? 근데 왜? 빡발이 돼버리니까 빡빡이. 대머리 빡발이 대머리. 대머리. 대머리. 대머리. 어. 가만있어 봐. 야. <머리> 어이, <헐>, 뭐라며. <머리> 잘 지워보세요. 아우, 서준이 잘 자르네. 안 움직이고. 끝치야 혓바닥 집어넣으세요. <웃음> 머리카락, 머리카락 <웃음> 들어갑니다. 서준이 몇 살이에요? 여섯 살. 여섯 살. <웃음> <웃음> 지안이 욕심있다. <웃음> 아, 가만있어. 지안이 욕심있어. 방송 욕심 음. 안녕하세요 해 그럼 방송에 나가 어. 해봐 지환아 예. 그냥 해봐 네 예. 어차피 안나오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안나오니까 아유 이렇 음. 아, 해봐 아, 괜찮아 이렇게 보세요 아우 잘 자르네 응? 고개 숙여 보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렇지 어우 좋았어 음. 손이 잘하네 음, 이쁘다 응. 오 이렇게 잘 자르네 음, 이렇게 잘해 6살이면은 잘 잘라야지 그치 어? 네. 우니 네. 이어리석 응. 응이. 응이. 자봐 봐봐. 봐봐. 응. <웃음> 응. 옆에 여기 많이 튀어 났다잉 응. 괜찮아 튀어나와도. <웃음> 네? 우리 아들 머리 이쁘게 잘라야지. 그지? 얇게 자르자. 스크래치도 넣고. 혜진아. 어음 이야 이 야, 미기잘 자르겠는데? 응, 고에 숙여. 안녕하세요 하고. 어, 털어줄게. 삼촌 잘 털어. 에어컨 틀어야겠다 응. 어 이렇게 이렇게 고개 숙여봐 숙여 그렇지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숙여봐 어이 어. 그렇지 그런데 어, 털어줄게 삼촌이 만 있어 그대로 있어. 고개 숙여봐. 안녕하세요. 그렇지. 거의 끝나가 맞아. 거의 끝나가. 응 이렇게 봐. 그렇지. 이야 잘 자르네. 응? 하나 있어 이제 팔팔 빨리. 이렇게 애들은 지루해서. 아, 빨리 빨리 시원하 시동을 씻어주요 고도의 촬영기술이다. 얘들은 빨빨 쳐다야 돼. 응. 어,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고영생 했어. 동영어 동영생 했어. 동영생 했어. 동영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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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빡이야 어머니 빡빡이야? 아니야 키만 작다고 이러고 한대 짧고 깔끔하게 아. 잘라주세요 컨셉이야 고객 수교 안녕하세요라고 로 좋아 음. 맛있어, 응 잘했어 하지 나머리핀을잘는거스크래치 어떻게 해줘? 가있어스패래치 아. 내 네, 오빠 하고 싶은데 그럼 뭐 어리니까 와이? <웃음> 영 음, 예쁘다 우리 <웃음> 아, 오 영클럽이야? <웃음> 응? 고이 잘라줘 우리 아프다 오이 한번 해줘 아잘 잘랐어 잘 잘랐어요 한번좀 봐. 한번좀 봐. 랙형 <웃음> 구독. <웃음> 구독, 구독, 구독. <웃음> 좋아요, 좋아요, 알림설정. 꾹!